저는 31살이고요 두유를 사랑하는 보평의 청년 사장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두유를 만들고 싶어요 일단은 이게 국산입니다 무한한 콩의 매력을 알리고 싶기도 하고 몸에 좋은 콩을 이용한 맛있는 빵과 다양한 디저트를 개발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맛있는 두유로 먹고 살려고 보평에 가게도 냈죠 전 두유가 좋아요 꿈이요? 음, 콩의 달인? 두유 장인? 뭐 그런 거? 청춘이요? 창업이죠. 청년이 시작하는 곳. 보평에서 함께 도전해요.